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바이오가드와 매너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가드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중증수면무호흡 환자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안전한지 이런 임상시험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받은 어, 제품입니다. 이 매너 가드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래 턱을 지지해주는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원리를 적용해서 만드는 어, 마우스피의 일종입니다. 바이오 가드의 원리가 턱이 뒤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어, 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 턱을 당겨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게 해주고 수면 모호흡이 좋아지고 코골이 또한 감소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래 턱을 초기 설정한 상태에서도 이 조절기를 통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내 턱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장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너가드는 턱의 위치를 설정한 채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선을 이용해서 턱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바이오가드의 핵심 기능이 바로 이 조절기입니다. 이 조절기는 이게 앞으로 나가면 아래 턱도 여기 만나는 이 아래턱 여기가 밀려가면 아래턱도 그만큼 나가겠죠. 이게 뒤로 가면 턱도 뒤로 가고 이 조절기를 활용해서 어, 이거를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적정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매너가 되는 엄청 단순합니다. 어, 아래턱에 있는 장치와 윗턱에 있는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래턱이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역할하는 정말 단순하게 어, 기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 장치를 연결하는 소재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는, 어,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약간의 거리 조절은 가능합니다. 사실 아래 턱을 앞으로 내미는 이유는 바로 이 혀가 뒤로 가서 목구멍을 누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 턱을 당기는 거는 힘들다 그럴 경우에 혀가 늘어지는 양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혀를 직접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 아래 장치에 이걸 부착해서 혀를 잡아준 그래서 혀가 뒤로 쳐져서 목구멍을 누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매너가드에도 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요 이처럼 위아래가 서로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위치로 정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이 매너가드든 바이오가드든 꼈다고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로 설정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래턱이 많이 나오면 효과는 좋겠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비례하게 증가할 것이고요. 또 너무 적으면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을,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특별한 구성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정말 완전 맞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 맞춤형 구강장치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이오가드와 매너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거는 사실 전화나 뭐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직접 오셔서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 상태를 분석해보고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